a가 양수라는 하는 거는, 네. 어, a가 음수이면, 네. 이게 같아지지 않아요. 아, 두개이 그 같아지지 않아요? 왜요? 잘 모르겠어요. 요거를 보면은, 될수 네. 있어요. a가, 네. 마이너스이래. 그러면, 그러면 여기대로 가볼게요. 네. 마이너스 1, 2, 6, 은 8, 9, 10, 11, 12, 렇게 14, 니까3 6 1네 18, 19, 20, 21, 22, 23, 2이 25, 26, 26, 2 네. 27, 28, 29, 29, 29, 29, 29, 2 네. 29, 29, 29, 29, 29, 2 이래요. 이이 음. 되죠. 네. 근데 얘랑 얘랑 다르죠, 친구가. 오, 음. 아 결과가 그러니까. 다른 달라졌네요. 그러네요. 네, 네. 그래서 성립하지가 않습니다. 아, 그럼 마이너스 일때 조심해야겠네요. 네. 오. 안녕하세요, 건강한 신영소 구독자 여러분.